때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알고 싶어질 때가 있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그 사람의 이상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저... 외적인 이상형 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인 것, 그리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런 성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떤 외설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이끌림도 분명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마 묻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함께 알아봤으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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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이 사람의 성격적인 이상형, 그리고 외적인 스타일에 대한 이상형, 마지막은 성적인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일단 이분은 전체적인 카드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지만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뭔가에 굉장히 열중하는 도제의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처럼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 어쩌면 지금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사람보다는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노력과 열의 같은 것을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만약 사귀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으로 바로 이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 정직함 같은 것들을 크게 강조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본인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성실한 타입의 그러한 사람을 선호하는 걸로 보이고요. 외적인 스타일을 살펴보면 이 카드는 무언가를 주고 떠나는 카드죠. 크게 힘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옷들을 소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딱 맞는 원피스보다는 좀 내추럴한 느낌의 청바지라든지 셔츠라든지 꾸민 듯안 꾸민 듯이라고 하죠. 일상의 어떤 자연스러움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이 성격적인 이상형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화려하기보다는 수수하고 어떻게 보면 정순한 그런 모습이 이분에게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6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도 거기서 어딘가 순수함, 깨끗함, 그리고 설렘을 느끼고 싶다는 카드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좀 어쩌,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서로 좀 조심하거나 예의와 매너를 지키는 모습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분이 남성분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여성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욕이나 그런 이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이 행위 자체를 사랑의 어떤 일부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연애를 한 페이지를 장식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분의 과거 연애가 남긴 것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상대방은 직전 연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연애 끝이 정직하지 않은 결말은 아니었을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일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순수함이거든요. 아마도 이전 이별에 대한 경험이 이분에게 이런 것을 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이분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결혼에 대한 결심 자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카드라서요 결혼 쪽으로는 움직임이 생기기는 크게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끌고 가야 해서 나 자신이 조금 피로할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네요. 다만 정말 절묘하게도 이 사람에게 연애의 의미가 뭔가라는 카드에 바로 투오브컵스 카드가 나타났어요 사실 이 카드 자체는 어떤 설레는 연애 그 자체를 가리키는 카드이기도 하죠 흔히 연애 타로를 볼때 아, 초보 컵스 안 나오나 러버스 안 나오나 할때꼭 나오는 카드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분은 연애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잘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본인 자체도 연애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자신의 첫사랑과도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지난 연애의 상처 쪽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연애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연애할 준비는 되었고요. 스스로도 연애하고 싶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타로를 뽑으셨다면 아주 무난하게 행복하게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카드가 본인에게 적용될 것 같네요. 만약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이 바라는 사람은 성실하고 그리고 어딘지 꾸민 듯 꾸미지 않아도 예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의 청순한 어떤 사람이 이분의 이상형인 것 같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들은 이분의 외적인 이상형과 성격적인 이상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이상형에 해당하는 카드들이에요.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성격적인 이상형을 보면요. 이분께서는 지금 약간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고 싶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집의 의미가 아니라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나를 알아주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작동해서 완벽해질 수 있는 어 어떤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만큼 이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크고 어떻게 보면 온화하고 좀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이상형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분 외적인 이상형을 보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여기 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제 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외적인 이상형 자리에 여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분은 어떤 모임에서든 눈에 띌 만한 미인 혹은 굉장한 매력을 가진 그런 여성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주 인기 있는 여자에게 눈이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남성분이라면 그 여자분이 아주 인기 있는 남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름답고 눈에 띄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사귀어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이분의 외적인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인 이상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일단은 잠자리에서 자신에게 뭐든지 다 명확하게 말해주길 바라고요. 그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불호가 명확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뭐가 옳다 그르다 라고 표현하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오히려 자신이 리드하기보다는 누군가 리드해주기를 바라는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애매모호하게 내 마음을 감추거나 수줍어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아주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 이분과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정말 자기 주장이 있고 나와는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지난 연애의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 어떤 사람이 이분을 사이에 놓고 어장관리를 하거나 저울질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검이 두 자루 있는데 아마도 그분은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니라 한 자루의 검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갈팡질팡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고 덕분에 현재 바라는 건 자기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걸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내가 다가갈 수 있게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사람에게 연애는 무엇일까요? 하니까 여러 가지의 막대기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연애로 인해 상당히 활발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연애를 할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삶에도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꾼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분과 연애를 하신다면 초반에는 정말 불같이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어떤 사랑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할 텐데요 문제는 이 카드의 단점은 그런 행동들이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분 자체가 워낙 지금은 좀진지한 연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이런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 지금 결혼을 생각하거나 어떤 길고 진지한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분도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분은 눈이 정말 정말 많이 높네요. 이상형 자리에 여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 말이죠. 그러면 두분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여기 놓인 3장의 카드는요. 각각 성격적인 이상형, 외적인 이상형, 그리고 성적인 이상형을 의미해요. 그러면 카드를 한장한장 한장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성격적인 이상형을 보시면요. 펜타클의 여왕이 나왔어요. 이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펜타클의 여왕이 갖는 의미는 물의 컵의 여왕과는 조금 달라요. 컵의 여왕이 뭐든지 사려깊고 나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의미라면 펜타클의 여왕은 주변에 잘 베풀지만 어딘가 그것이 자신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 스스로 어느 정도 여유롭고 풍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따스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거든요 외적인 이상형을 보면 이분께서는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수하고 어떻게 보면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무언가를 악세사리 같은 것을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살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화려한 이 컵들을 두고 홀홀 단신으로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모임 내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튀는 사람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수수하지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빛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이분은 어떤 성적인 행위, 사랑의 행위보다는 그 다음을 중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휴식하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영원한 휴식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라포... 에, 라포라고 하죠? 애정을 어떻게 쌓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하잖아요 둘이 나란히 누워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잠도 소르르 잘 오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단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떤 사랑의 행위를 마무리 짓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교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강단있게 잘 이끌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라는 성격적 이상형이 컵의 여왕이었다면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겠지만 이분이 이상형으로 꼽은 것은 펜타클의 여왕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신감 또한 중요하게 보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과거 연애의 상처를 알아볼게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은둔자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지만 혼자예요. 이분에게 상처는 어쩌면 이분의 예전 연인이 이 호롱 안에 있는 별을 찾느라 그분을 별로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에는 전 연인이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귀는데도 혼자 있는 기분 때문에 조금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 보시면 남자가 멀리 먼 땅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당신과 저기 먼 땅에서 새롭게 미래를 시작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분과도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본인이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카드예요. 이거는 지금 연애의 의미,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연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인데요. 이분은 연애에 대한 꿈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이 수많은 고민들, 결혼과 성공 그리고 재물, 인간관계 같은 것들 때문에 본인이 약간 헷갈려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원하는 것처럼 이분 자체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잘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들은요, 각각 성격적인 이상형, 외적인 이상형, 그리고 성적인 이상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 장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성격적으로 이분은 창의적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보시면 약간은 엉뚱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생각들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생각들을 보는 거,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면 간혹 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죠.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 똑똑하고 영민하지만 그것이 아주 성실하게 무언가를 이뤄온 결과라기보다는 안에서 뭔가 창의적인 재능이 빛나는 사람을 이분은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쪽으로는 좀 아이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 느낌이 드는 복장 혹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썬 카드에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보면 껴안나 주고 싶어지는 스타일 혹은 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발랄하고 귀여운 스타일이 이분의 이상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적인 취향으로는 이분은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남자가 검 하나로 애써 막대기들을 막아내고 있죠. 아, 막대기로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좀 자기에게 따라주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인 면에서는 자신에게 따라줄 수 있고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많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혹 셔플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카드를 열어보기 전에 이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카드가 나왔네요.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카드의 의미는 지난 연애의 상처예요.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전부 이상형이나 연애에 대한 것에서 떠나서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 카드를 뽑아봤는데 연애 그 자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은 지난 연애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대단히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런 그 사람의 상처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좀더이 사람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분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도 컵의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에게 어떤 로맨틱한 소식이 오기를 혹은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서 로맨틱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상처가 크고 대단히 괴로워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런데 준비가 되었다고까지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만약 지금 이분이 현재 사귀는 분이라면 두 분이 싸우셨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애 자체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 싸우신 분들이라면 화해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분에게 연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카드를 뽑아봤더니 희생이란 카드가 나왔네요. 이분에게 연애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 부분을 떼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 부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처음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래 만날수록 조금 괜찮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현재 조금 괴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아픈 마음에서 한 덩이를 떼어서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줄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마음 잘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4번 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위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요 각각 성격적인 이상형 그리고 외모적인 이상형 마지막으로는 성적인 이상형을 의미해요 그런데 리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5번 분의 상대방께서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과 함께 지금부터 천천히 리딩 해드릴게요 일단 성격적으로는 좀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두근거리는 그런 만남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곁에 있으면 아주 평온해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내 마음이 잔잔하고 편안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렬한 욕망보다는 친구처럼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세 장의 카드인데요. 두 번째 외적인 이상형을 보시면 아 그런 것을 바라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자신의 외모나 다른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크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볼때 외모를 보면 안되겠다? 외모를 볼 자격이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조금 의문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타로는 현재 그 사람의 심정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 사실 이런 카드가 나오면 때때로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바라던 이상형에 대해 카드를 다시 뽑아봤는데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 우먼 같은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은 조금은 약간은 도도한 인상의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쩐지 자신감이 없네요. 성적인 이상형에 대해서도 보면 이분 자체는 원래는 성욕 자체는 가장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이카드로 확인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성욕이 많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은 어떤 행위 그 자체보다는 오래오래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농부의 카드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펜타클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있고 본인 자체도 그럴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과거 연애의 상처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는데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지난 연인과의 만남에서 결혼이나 결혼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가 깊어질 만한 관계로 가는 것을 상대방이 크게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꾸물거리다가 상대방과 이별하게 된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멈춰있는 정적인 카드가 나왔죠. 여기서 보듯이 관계가 어느 한쪽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정리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오래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휘둘리는 쪽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연애에 대해 가장 바라는 것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검의 왕은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죠. 물론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만큼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연인관계에서 한 번쯤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주도권을 잡은 적이 별로 없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냐 는 카드에 아주 반대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완지의 여왕이죠. 완지의 여왕은 보살펴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만나면 이렇게 검의 왕처럼 차갑고 이성적으로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살펴주고 따스한 말도 해주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 바람이 분명 이렇게 검의 왕이 되고 싶은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사귀었을 때 모습은 이쪽에 더 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최근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분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이분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